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은요 이쪽에 탁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점이 3개가 나오죠 그 점을 클릭하시면 자막 자막에서 한글 자막 영어 자막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병옥 골프학교는 세계로 가는 옥스윙을 전파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임팩트 에 대해서 설명을 할 시간입니다 백스윙은 했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 부분은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럼 백스윙이 이제 쉬워졌네요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정말 중요한 임팩트 예요 임팩트 는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욱 골프 바로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백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딱볼 백스윙은 컨벤셔널 스윙이건 옥스윙이건 간에좌우간 공을 때리는 그 동작에 대한 본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니면 깨워주기 위해서, 아니면 정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옥스윙은 이게 옥스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옥스윙의 핵심은 약간 옆을 보고 있긴 하지만 안쪽으로 뺀다는 거, 그리고 공은 가운데 있다는 거. 그게 옥스윙의 가장 핵심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양손 뭉치가 오른쪽 허리 벨트 선을 통과해서 뒤로 간다는 느낌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냥 손만 가는 게 아니라 어깨도 가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백스윙 시작은 이렇게 가면 팔꿈치가 뒤로 빠지니까 소위 말하는 치킨윙, 닭날개 그게 되니까 바로 오른 손목을 젖히는 듯한 동작. 젖혀. 근데 젖혀. 돌려 그게 아니라 동시에 젖히면서 손이 벨트 라인을 통과하고 몸통도 같이 돈다. 하지만 이건 이상적인 모습. 실질적인 모습은 어깨의 견갑골 유연성에 따라서 쭉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 유연성은. 낮을수록 유연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병옥의 옥스윙은 백스윙은 그냥 젖혀 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젖혀를 할 때는 그냥 손목 젖히는 것도 포함되고 손이 통과하는 것도 포함되고 몸통이 도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큰 스윙이건 작은 스윙이건 간에 여기에서 젖혀 하면 오른손목 젖히면서 벨트 라인 통과 이렇게 해서 공을 치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젖혀가 완성이 되면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차량 튜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이드 블로우가 되고 저처가 되면 우리가 어떤 차의 엔진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뭐 아반떼 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뭐 1.6 아니면 2.0 그런 정도의 엔진 2000cc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맞게끔 이 강성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뭐 경주 보면은 아반떼에다가 막 엔진 올린 차들 있잖아요. 엔진 출력을 막 3,000, 4,000cc를 올린다고 하면 이 강성이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그 차를 강하게 할때 하체, 뭐 하체라고 표현하는데 이 하부를 강화시킨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옥스윙도 저초 동작을 하게 되면 겨드랑이가 밀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밀착,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겨착이라고 그랬죠? 겨착. 견착이 아니라 겨착이 되기 때문에 바짝 단단해지는 스윙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몸이 약간의 변화가 있어도 공 사이드를 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폭발적인 스윙을 하기 위해서 하체 보강이 된 거예요. 차로 따진다면.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공을 때리는 연습이 진행이 될 텐데, 이거는 뭐 완전 풀 파워로 막 세게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때려보는 거예요. 젖혔잖아요. 젖혔으면 제가 그 여러분들 Q&A 해결해 드릴 때 어떤 답변을 드렸냐면, 오른팔 젖혀가 아니라 접어, 펴, 접어, 펴. 접어 펴는 철저하게 팔꿈치 동작이 위주가 되지만, 옥스윙은 젖혀죠? 젖혀, 저쳐, 때려, 젖혀, 때려예요. 젖혀, 때려에는 팔꿈치 접어, 펴도 포함되어 있고, 그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손목 관절인 젖혀, 숙여, 젖혀, 숙여 동작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팔꿈치 접어질 때 젖혀지고, 팔꿈치 펴지면서 숙여지고, 팔꿈치 접어지면서 젖혀지고, 팔꿈치 펴지면서 숙여지고 이런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젖혀 때려 이런 식이 되거든요 자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양손 잡았어요 양손 잡은 상태에서 세게 치지 않을게요 세게 치지 않고 뭐 사이드도 그렇게 심하게 안 봅니다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사이드를 보는 습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봅니다 자 젖혀 하고 오른팔꿈치 접어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펴 숙여. 자, 팔꿈치 기준으로 본다면 접어, 펴가 되겠지만 그냥 여기서 이렇게 확 숙여를 안 해도 돼요. 접어, 펴가 돼요. 근데 펴가 너무 쉬워요. 왜냐면 접은 걸 펴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보세요. 접어, 펴. 팔 펴는 것도 되게 쉬워요. 접어, 펴. 그냥 펴는 거예요. 접어, 펴 거예요. 음. 근데 몇 나가요? 한180 정도 나가나요? 또, 여기에서 약간 옆에 보고, 심하게 안 보셔도 돼요. 접어, 펴. 저 지금 근데 여기 통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다시. 접어, 펴. 응, 편 거예요. 지금 손목 쓰지도 않았어요. 물론 써졌겠지만, 의식적으로 쓰진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팔꿈치 접어, 펴, 접어, 펴로 공을 때렸으면, 여기에서 이제 저처까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접어는 너무, 순둥이니까, 자, 이제 파워풀하게 접어에 젖혀까지, 젖혀, 저쳐. 때려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젖혀, 때려. 자, 젖혀, 때려는 접어, 펴에서 젖혀, 이 동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궁 날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파워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200m 치는 거는 정말 너무 쉬운데, 200m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힘이 전부 세고 있어요. 위에서 내려다 봐 가지고 뭐뒤땅 나죠. 타핑 나죠. 그런데 약간 옆에 보는 척하고 팔꿈치 접어서 피면 일단 뭐한100제 기준으로 그렇게 하지만 손목까지 젖혀 때려 하면 젖혀 때려. 그럼 더 밀어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엔 돌아 들어오긴 하는데. 자 봅니다. 이것도 한뭐한230 정도 나가잖아요스윙 그렇게 크지 않은데 몸도 그렇게 많이 안 돌리고 이 정도로 이런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젖혀, 때려요. 그런데 이 동작을 할때 슬라이스 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처음에 옥스윙을 접할 때. 왜 그러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질문 나오면 나중에 제가 보충 수업이나 별책 브로우로 다시 한번 해드릴 텐데, 자, 이렇게 놨잖아요. 옥스윙은. 옥스윙을 놨으면 약간 사이드 블로우를 보는 척을 해줘야 되지만, 이때 클럽 페이스가 뭐 제조사마다 놨을 때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뒤집어지더라고요. 미국 클럽들은, 근데 일본 클럽들은 이렇게 그냥 딱 서지던데, 그거는 뭐 특성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느낌을 꼭 가지셔야 하고요. 이 스윙은 전체적으로 막 위로 치켜드는 스윙이 아니기 때문에, 치켜드는 동작은 스윙을 크게 하기 위해서 코킹을 반드시 이용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우리는 그냥 뒤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코킹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젖히는 동작을 갔을 때, 클럽 페이스가 그대로 서 있는 느낌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칠때 보면, 사이드 블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고개가 기울어 있다고, 클럽 페이스까지 내 머리에 기울어져 있는 각도에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맞아요? 이렇게 열려 맞죠? 그러니까, 잘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식으로 처음에는 때려줘야 되냐면, 젖혀도 완전히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숙여있는 느낌으로 하고요. 때려도 완전히 숙인 느낌, 물론 슬라이스 나는 사람에 한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정상적으로 드로우가 날 때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젖혀, 때려, 그리고 때린 다음에 손목이 어떻게 되느냐. 때려 다음에 확 덮으려고 해도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해야지 공이 감긴다면 그렇게 하시는데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젖혀, 때려 하고 손이 막 이렇게 위로 클럽 페이스가 위로 가게끔 왼 손등이 확 이렇게 제껴지는 그런 느낌으로 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세게 칠 필요 없이 공가운데다가 두고 여기에서 딱 놓은 상태에서 뭐 사이드 블로 많이 안 보는 걸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하고 젖혀 때려 했을 때 공의 구질이 요렇게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젖힌 다음에 클럽 페이스가 정상적으로 스퀘어 아니면 약간 닫힌 모습으로 맞고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젖혀 똑같이 공 가운데 안쪽으로 빼서 젖혀 몸도 같이 돌려 줘야 됩니다 젖혀 때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우측으로 쭉 푸시나면서 아니면 슬라이싱가 난다면 여러분들 페이스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려도 계속 저렇게 나간다 그러면 그립을 피, 왕, 핑거 그립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려 잡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핑거로 잡고 그냥 딱 위에서 덮어버려야 돼. 그래야 그립이 그나마 좀 도와줘서 감게 되는 거예요. 다시, 다시 여기에서 딱뭐 아, 너무 사이드 블로우가 습관이 돼 있어요. 저는. 자, 보면 안쪽으로 저쪽 때려 그러면 쭉 봤을 때싹 돌아 들어오면 지금 파워가 더 들어가면 쭉 해서 230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오겠지만 이 각도가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더 감고 싶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임팩트 순간에 그 약간 제가 마스크팩 얘기도 가끔 드리는데 그냥 빡 붙일 때 이마부터 붙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양내 손에 분노의 마스크팩이 있으면 위부터 붙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으로, 여기 마스크팩이 있는데 공에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쫙! 이마부터 딱! 붙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노의 마스크팩 샷. 그러면 저, 죠저 같은 경우는 완전 왼쪽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뜨지도 않죠. 저는 워낙 많이 덮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분노의 마스크샷. 좋아요. 확! 덮죠? 다시. 그러면 이제 그게 됐다. 그러면, 옥스윙의 기본 스트라이킹은 젖혀, 때려, 젖혀, 때려. 이때 골반은 언제 돌립니까?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합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젖혀 때리기만 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이건 꼭 설명을 드려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체중을 젖혀, 여기서 때리셔도 돼요. 근데 조금씩 가면서 자신감이 붙으면 젖혀, 왼쪽으로 가면서 때려. 젖혀. 막 가지 말고 조금씩 젖혀, 왼쪽으로 가면서 때려. 그러니까 연습 방법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수줍은 그런 내성적인 느낌의 아주 정적인 스윙 저쳐 때려 이런식으로 해서 크게 체중이 움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을 정확하게 한번 때려 보시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체중이 가긴 가지만 거의 안가죠 그렇다고 이건 절대 안돼요 저쳐 이건 절대 안돼요 지금 뭐 그림 나오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 자 보세요 저쳐 이건 안돼요 이렇게 되면 절대 안돼요 살살 치더라도 약간씩은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저쳐 조금 세게 친다고 생각하면 왼쪽으로 더 간다고 생각해 줘야 돼요 아주 약간만 저쳐 이런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른발이 이렇게 떠 있는 이러한 습관을 꼭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 치게 되면 그냥 갈겨 되는 거예요. 어, 저처 갈겨. 저처 때려다 하면 이제 저처 갈겨 라는 느낌이 되겠지만 변화는 없어요. 딱 있으면 저처 갈겨 그렇게 치는 거예요. 저쳐 갈겨 이렇게 하고 그냥 쭉 갈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멀리 친다 하더라도 갈겨는 사실은 거리를 내는 데좀 한계는 있어요. 지금 뭐한 2, 5, 3 정도 나왔지만 한 2, 6, 0 정도를 치면은 그 방법이 있어요. 치는 지금 막이 악물고 쳤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세게 안 쳐요. 쭉 보면 아까 스윙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스윙이 훨씬 힘이 안 들거든요 힘이 안 드는데 더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 50강이 끝날 때쯤 보면 그 멀리 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거든요 아 어, 기대하셔도 좋고 어, 오늘은 연습을 하실 때 세게 치는 것보다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스탠스 좁아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젖혀도 괜찮고, 젖혀. 때려. 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놓고, 자, 굉장히 좁게 섰죠? 젖혀. 때려. 이때 머리가 나가면 안 돼요. 사이드 공 때리는 데를 봐야지 머리가 왜 나가요. 또, 젖혀. 때려. 어, 좋아. 이번에 약간 제가 그립을 느슨하게 잡았더니, 그래도 뭐드론는 났는데, 또, 여기서 똑바로 놓고.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보면 약간 좀 닫혀있는 느낌이 돼요. 왜냐면 머리가 약간 사이드 블루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젖혀. 때려. 근데 이병옥이는 여전히 어깨가 위로 올라가요. 왜? 유연성이 좋지 않으니까. 아셨죠? 이렇게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젖혀. 때려. 젖혀. 때려 해서 손이 이렇게 돼도 돼요. 이렇게 되, 되지만 않으면 돼요. 클럽 페이스만 안 뒤집어지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제 파워이터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손목도 자유자재로 쓰고 팔꿈치로 접었다가 쫙 펴는 동작에 의해서 멋지게 뻗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잘따라오고 계시죠 어 맞아요 이번주도 4개만 하면 또 연습할 주말에 시간이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워 따라와 보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쫙 정주행 하셔도 좋아요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아죠 마지막으로 pg a l E e at gmail.com, 골뱅이 gmail.com으로 여러분의 영상을 보내주세요. 질문은 영상 아래에 댓글 단단에 다 달아주시고요. 여기에는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영상을 영상 분석하는 앱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알기 쉽게 각각의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의 동료 옥팸의 스윙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스윙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